초석 특집 LA 노래자랑 <웃음>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시 바랍니다 나오세요 <웃음> 아이고 뭐 친구분들도 많이 오셨나봐 오케이 okay. You <웃음> w h a t I've ever Oh, shit.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시니까 아무래도 긴장되시죠?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더 칩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그러면 계속해서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. 송대관 씨가 나오겠습니다. 박수 많이 하셨니다